안녕하세요 블로깅 포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이오스 대액 에어드랍 하시는거 아시죠 혹시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를 일단은 저희가 컨텀 만든 DJ 체 n 이라고 그분이 지금 퓨전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비체인이랑도 연관이 되게 깊으신 분인데 이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으니까요. 영상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일본까지 가서 RSK 루트 스타 컨퍼런스를 갔다 왔잖아요.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을 입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뭐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에도 스마트 컨트랙을 입힐 수 있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CEO한테 달려가가지고 명함 주고 블로그 인포 인터뷰 해달라고 라고 쫄라가지고 내일 인터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영상 많은 정보 있을 거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면은 보,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웃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오스 에어드랍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에어드랍이 이렇게 호재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호재이자 악재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스냅샷이 찍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이오스를 막 사요 그래서 이오스가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혼자서 막 40% 50% 올라갔는데 그래서 스냅샷이 찍히고 난 후에는 그만큼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음, 스냅샷이 찍히기 전에 시세차익을 보고 그냥 이오스를 팔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은 그냥 들고 있으면서 을 받고 가격이 떨어져도 그냥 그대로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저는 이오스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이오스가 100개 미만을 가지고 있어도 에어드랍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보니까 근데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오스 대 아이오 그 공식 사이트도 그렇고 공식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100개 이상의 소지자만 에어드랍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00개 이상의 소지자만 스냅샷을 찍고 자동으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00개보다 적다고 라 하면 웹사이트에 직접 가셔서 매뉴얼대로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EOS 100개 미만 소지자들을 위한 그 에어드랍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절차를 밟아서 거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EOS 1 0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거래소를 보자면요. 일단은 비썸 업비트, 고팍스, 후오비, OKEX 이렇게 한 그래서 이오스를 거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사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딱히 막 걱정을 안하고 안저 모르고 넘어갔어도 그냥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오스덱 에어드랍의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4월 15일에 오전 10시라고 하니까요 그때는 거기에 딱 있어야 돼요 지갑에 막 전송하는 중이고 그러면 안 돼요 1 0 0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1대1 비율로 해서 이오스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다? 거래소를 믿을 거냐 말 거냐 그죠? 이런 거래소들이 큰 거래소들이니까 에어드랍을 지원해주겠다고 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안줄 수는 없잖아요 타격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뭔가 좀 그렇다 아니면 바이낸스 있다 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바이낸스는 어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없어요 뭐레딧에 보면은 아이 바이낸스가 이오스 메인의 토큰 수왑을 이미 해줄 거기 때문에 에어드랍은 당연히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직 공식적인 아나운스가 나온 게 아니라서 못믿 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지갑에 옮기고 싶다 하시면 지갑에 옮기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막 1시간 전에 지갑에 전송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1시간 동안 내 지갑에 온전히 이오스가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거래량이 만약에 급증을 하면은 진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갑을 통해서 받고 싶은 분들은 EOS를 본인이 제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갑에 넣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메타마스크나 마이더 월렛이나 엑소더스나 레저 철저 이런 곳에 넣으시면은 스냅샷이 자동으로 되고 에어드랍이 이제 자동으로 된다고 하니까 근데 자동으로 된다고 해서 그날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막 11시에 막나 아, 에어드랍 왜못 받았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에어드랍은 한한달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천천히 그냥 며칠이 지나도 그냥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 이오스덱 아 o 한국어 버전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맨 아래에 보시면은 한국어 전용 이오스덱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아마 친절히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4월 12일이고 13일, 14일 이렇게 막한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1 5일을 하면 사실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거래소에 남기실 분들은 거래소에 남기시고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갑에 3일 이내에 빨리 빨리 빨리 옮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에어드랍 잘 받으시고 인터뷰, 퓨전 인터뷰, RSK 인터뷰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